도타2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선서원정현입니다 아, 2013년도에 도타2의 e스포츠의 시작. 정말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고 2013년을 통해서 도타2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현호의 해설위원이 정말 제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치러졌던 대회들은 팀을 구축하는 스폰소식 리그나 스타터 리그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올해는 완벽히 탈바꿈 된 그런 대회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KDL. 이런 약칭으로 이제 일단 많은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리그가 되겠는데 KDL 코리아 도타투 리그란 약칭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티어 구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선수들만 팀들만 운영되는 대회였다면 이제는 아마추어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수층이 세분화돼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리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티어의 부분, 일단 3, 2, 1, 3개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티어 3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아마추어의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 티어 2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프로와 아마추어의 공존 단계 그리고 티어 1은 말 그대로 당대 최강만이 머무를 수 있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어 2는 딱 6자리밖에 없고요. 티어 1은 딱네자리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자리가 좌절된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얘기 들었거든요. 뭐 메시지는 정리될 때마다 네. 뭐 이제 1티어의 아래 팀, 2티어의 상위 팀, 또는 2티어의 아래 팀, 어, 티어 3의 상위 팀이 만나서 위치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는 음. 어, 스위치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요. 중요한 건 티어 3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참가 방법이 어려웠는데 음. 정말 다양하게 커뮤니티, 온라인,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스위치 시스템과 더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너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까지 상금 자체가 이제 매번 끝나야 좀 받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엔 매경기+ 매경기 승리 수당이 있거든요 음. 아, 매경기 일 때마다 승리 수당이 누적이 됩니다. 아... 그래서 뭐첫 네. 경기, 한 경기만 이거도 TO1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가져간다고 그래요. 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긴 팀이 다 가져갑니다. 진 팀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대신 2승, 3승 올라갈 때마다 계속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이 되는데 네, 누적입니다. 다 더합니다. 네. 다 그래서 6연승 네. 맥스의 4,500만 원의 상금을 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맨 마지막에는 1위 팀과 2위 팀이 경기를 펼쳐서 또 다른 1,000만 원을 넣고 경기를 펼치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맥시멈으로 5,500만 원의 상금을 두달 만에 얻어낼 수 있는 굉장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두달 리그하고 끝나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내내 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2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연간 리그로 진행이 됩니다. 아총네번의 시즌이 진행이 됐는데 2014년을 빛낼 도타투 최고의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올 시즌 내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계진이 이번에 도 함께 하잖아요. 저희 외에도 김철민 캐스터 아. 그리고 온상민 해설 음. 유대원 해설이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티어1과 티어2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기는 바로 이곳! 강남 넥슨 아레나에서 스포티비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그리고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